뚜뚜뚜뚜뚜뚜뚜뚜뚜 저기..시애나 네? 내 볼이 너무 뜨거워 뭐라고 지금 속삭이는거야? 까있어? 아, <웃음> 아즈마일 <웃음> 아이씨 아 추방 맨날에 아 귀찮게 또 들어오게 만드네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계속 부를거야 아야 디코는 배 어떻게 아냐 그렇게 해라 진짜 어쟤 진짜 아, 빈정 상한다 아하하하하하하. 진짜 삐진다 알았어 들어와 근데 들어오는데 노래는 부르지마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은 드론은 드론은 드론아 드론은 드론은 드론은 드론은 드론은 드론어 드론은 드론은 드론은 드 네? 그렇다고 네가 나가면 어떡해, 이 자식아. 아, 잘못 눌렀어요. <웃음> 설정 누르려다 잘못 <웃음> 눌렀어. 조작했겠네. <웃음> 오해입니다. 오해. 근데 혹시 저도 들어왔는데 안 왔네. <웃음> 음, 한 팬아. 누를 건 아니죠? 아니, 이거 한팬 칭찬 버튼인데. 그럼 뭐 나와요? 채팅창에 나오는 건가? 채팅창에 한 팬이 칭찬 나오는 거 같은데. <웃음> 안 <웃음> 나오네. 커맨드 블록으로 실행 안 되네. <웃음> 아, 근데 표시판이라도좀 떼고 거짓말 하던가. <웃음> <웃음> 막 대충하네. <웃음> <웃음> 버튼 다 껐거든요. 눌러 보실래요? 아, 안 된다니까요. <웃음> 한인팔. 이렇게 하면 되나? 내 바꿨어. 비행종은 <웃음> 너무했다. <웃음> 한편이 상처 받는다 이제. 아니 근데 투디야. 예. 너 그거 내 장례식 때 입고 왔던 거니? 맞아요 <웃음> 투람상조야 뭐야 오늘의 맙상사 저희가 왜 아직도 건물이 없냐면 일단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아직은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음 그리고 그 사이에 또 1.19.3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상황이 또 바뀌었다 그래서 조금 그거는 밀어두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투람상조가 지금 옷이 너무 직찍한데 투시룸 공모전은 댓글 결과 하얀별 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박수! 우와! 오. 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지난번에 저희가 글리치 디자인이라고 아주 칭찬했던 이 아하. 그림이 이제 당선이, 최종 당선이 되었고요. 어, 상품 다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 언급된 분들한테도 제가 알잘딱으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진행했던 이벤트 중에 나이 선물 못 받았는데요? 이런 분 있으면 은 게시글 써주시면 은 제가 이렇게 출입금 했던 거좀 대조해가지고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안 드리려고 안 드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더못 받았어요 뭐요 킥이요 아아... 아, 그, 그... 그... 기, 그... 그... 그... 그... 계속하세요 예... 저도 못 받았습니다 뭐요? 케빈님의 사랑? 싸댁이요? <웃음> 그렇게 돼서 이제 맙상사 프로젝트 1번 투시룸 공모전은 이걸로 끝내고 바로 티셔츠 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우. 와우 네 티셔츠 제작은 연비가 맡아줘 <웃음> 많아져... 제가요? 누님 이제 바느질을 시작 마피아 크루 굿즈팀으로 연비 과장 부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 부서 이동은 왜저 항상 저만 나죠 <웃음> <웃음> 일이 생기는 부서마다 제가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이거 기분 탓인가요? 자 그러면은 잠시 굿즈팀으로 부서 이전하기 전에 오늘 또 저희가 페나트 리뷰를 할 건데요 잠시 연과장을 페나트 리뷰 부서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저희가 지금 몇 페이지를 밀렸냐면요 지금 정확히 사실 크리스마스 때부터 거의 안 했잖아요 저희가 리뷰를 리뷰를 안한 분량만 따지면은 지금 거의 40페이지 수준이 와우.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정돈을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수리남 연비 아 귀엽다 어 이거 이쁘다 어? 아또 한편이 도찰당했네 아... 아, 어디서 찍혔어? 어디서? 아, 아이, 나 밤에 펜션 가는데 누가 찍? 저렇게 생겼으면 진짜 잘해줬을 텐데. 저렇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연비가 도시락 싸다 줬음. 이미 고백한 세번 했을 걸. 연말정산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셨더라고. 이제 사람들이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어 없는 달도 있지만 이때는 이제 말하자면은 현생이 바빴던 달이었겠지. 와 근데 이거 이렇게 생겼으면 빗소리가 아침마다 스티키밤에 출근시켜줬어. 차로. 아 진짜. <웃음> 내 출근 집어치우고 내가 출근시켜줬어. 어 케빈님. 어. 저는 고백했습니다. <웃음> 미친. 어? 어, 샛별님. 어, 한편이 이거. 학창시절 사진 유출하지 말랬잖아. 아나 고등학교 졸업사진. 왜? 여러분들 이렇게 막 구글링으로 찾으시면 안 돼요. <웃음> 근데 이렇게 생겼으면은 바로 캠 켜서 방송했지 그냥 그렇게 <웃음> 생겼으면은 저 <웃음> 네. 바로 고백 박았습니다 <웃음> 예? 아 이래도 고백, 저래도 <웃음> 고백이예 조마포 시리즈 스포가 들어왔습니다 아 요거 편지 아사진사는 사람한테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의사양만 내말안 들려. <웃음> 오? 감사합니다 <웃음> 아저 아, 아, 야랄 흐은 아, 감사합니다. 흐흐흐흐흐 진짜 어떻게 한국에도 닮은 데가 없지? <웃음> 감사합니다. 사람이라는 인종만 닮았어. 닮았잖아 안경. 제가 머리만 기르면 딱 이런 식으로. 와 근데 진짜 와 퀄리티가. 뭐야? 진짜 웹툰 연재하시는 분이시죠? 웹툰이네. 이거 뭐야? 어, 양진님. 어 뭐야? 몇 개를 그린 거야? 어 캐릭터 왜 이렇게 많아? 어 2022년 연말 정산 지용준까지. 근데 지구용사 김춘식은. 씨앤이만 멋지게 만들어주고 끝난 컨텐츠가 되어버려서 그런 컨텐츠를 원한 거잖아요 내가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전 매우 만족스러운 컨텐츠 제 인생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 감사합니다 정말 온화한 저를 잘 표현해 주셨네요 혜빈님이 저런 한복을 입기에는 이게 아니라 저는 훈장님 옷을 입고 있어야죠 <웃음> 수염 요렇게 딱 아, 요거는 도령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주변에 토끼가 살아 있으면 안 돼요. <웃음> 엎드려 뻗쳐하거나 무릎 꿇고 선 들고 있어야죠. 니 <웃음> 스스부스. 우리 대국민 사과 준비하세요. 예, 이렇게 안 생겨서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안 생겨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죄송합니다. 한 편이 표정 세 번째 한 편이 표정 진짜 개킹 받네 저 표정. 준비야 너도 마찬가지야. <웃음> 저 혓바닥 슬쩍 내밀고 있는 거 진짜 뽑아버리고 있네 <웃음> <웃음> 연비, 람이 이런 얼굴이었지? 진짜 맨날 맨날 데려다주고 생겨주세요! 대... <웃음> <웃음> 저! 왜아렇씨안 생기셨냐고요! <웃음> <많이> <웃음> 노력은 해봤어 <웃음> 근데 그렇지? 에! 연비 누나가 된 찬이 어, 몇 갠데 사실 연비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 피부과 다니고 보톡스 받고 하면서 <웃음> 있다 어... 감사합니다 사과하시죠 예. 아니 죄송합니다 네어 <웃음> 예. 이거 뭐야 야 연비 이런 핏 어울렸으면 할수 있을걸? 고백 단 애들이 고백할까봐 안하는거예요 어? <웃음> <웃음> 다들 진짜 실력들이 아, 상향평준화 되셨어요 이제 뭐죠? 라이은 <몬> <웃음> <웃음> <웃음> 발로란트 맵가리나 이걸로 해놓고 싶다 찮루바나나 이건 뭐야? 나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 진짜 언제나 내가 느끼는 거지만 요런 풍으로 진짜 타로카드 한번 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예, 그 약간 음... 구트성 타로카드 디자인?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어 나쁘지 않은데? 아 그리고 팬아트 리뷰는 요 정도로 딱 하면서 내가 또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 또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설 특집을 정해야 돼요 저희 지금 대명절 설을 맞이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선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또 저희가 표지는 또 시청자분들한테 맡기잖아요 공모전을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몇 개는 제가 표지판에 써 둘게요 일단은 저는 나이킨 이너전쟁 슬라임 렌처 6면 생존 이렇게 지금 해봤고 3D 레전드 모음집 테탑시 모음집 테탑시 모음집도 나쁘지 않네 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휴풀풀도 좋고 이너전쟁 전설의 스파이 김춘식 전설의 지구용사 김춘식 김춘식 하이라이트 육면 생존기 빗솔 코스튬 모음집은 뭐죠? 웨딩드레스 뭐... 메이드복 요두개인데 근데 아직 그러면 몇개더할 생각이신가 봐요? 디바 디바요? 야 디바 쫄쫄이잖아 디바요? 이 미친 사람아 디바 모음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죠 우리 일단 저 개인적으로 인어전쟁은 꼭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거는 인어전쟁은 좀 필수로 아 그러니까 우리의 몇 안되는 완벽하게 마무리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음 맞죠 맞죠 맞죠 기승전결도 나쁘지 않았어 육면생존도 잘 끝났어 육면생존 그지음예슈플풀 슬라임 랜차 나이킨도 뭐 어느 하나 버리기 싫은 라인업인데? 어? 야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몽쉘 어때 몽쉘? 뇌파괴 컨텐츠 음 아. 그거 괜찮지 않았냐? 그때 옛날 거 뇌파기까지 다 합쳐서 음. 그럼 너도 있음 그치 옛날 거에만 있지 어 그러면은 그렇게 갈까? 나쁘지 않은데 진짜로 그러면은 3일로 할까? <웃음>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공모전을 열 텐데 몽쉘, 태탑시, 이너전쟁, 슬라임 렌처, 육면 생존 어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설 특집 구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걸로 해서 저희가 썸네일 공모전을 해서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최킨민지마이 치킨아! <웃음> <웃음> 방송중이잖아! 음 치킨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은 제가... 어, 어? 만들어졌어요 예 치킨은 이거예요 회원 전용으로 그동안은 바꿨었는데 그냥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는 회원 가입하신 분들도 안 가입하신 분들도 요거는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어차피 회원분들은 저희가 또 실시간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 공모전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건축 많이 많이 해주시면 은 그것도 상품으로 보답을 하도록 할게요 자 혹시 근황 같은 거 넘기실 분들 없죠? 한어 비아라. 있습니다! 어한팬 인중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 맞지 맞지 <웃음> 소식이 아니라 비야 아닌가요? 음 맞지, <웃음> 맞지 비하긴 하지 소식입니다 비하긴 최근 하지. 소식 맞지 맞지 최근 소식이기도 하지 연비 정수리 돌솥 비빔밥 맞지 연비는 정수리좀 돌솥 비빔밥 같이 단단하게 나지 맞지 맞지 돌솥으로 처먹고 싶기도 하지 <웃음> 음 맞지 맞지 한 팬이 좀 요즘 처먹고싶 하는 것 같긴 하지 뭔데 공곰이 생각 우 頭ちぎね<笑>